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럼 이런 거 하려면 코딩이야 되지 않냐? 아, 그 언제 또다 공부하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어그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네, 네, 네,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이제 친구도 제 비디오를 많이 봐서 아시다시피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거는 어떤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걸 할까 안 할까라의 관점보다는 어, 어느 정도의 강도와 어느 정도의 그 이제 의존성을 두고 활용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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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대학원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딱 하시는 거 보면은 어떤 디그리가 있고 이 사람은 컴퓨테이션을 디자인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 없다는 거 지금 시대에서는 지금 마켓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간주하고 이해하려고 어,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서는 그렇게 안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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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데이터를 다루던 도시 데이터를 다루던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다루던 디자인 데이터를 다루던 어떤, 어떤 형식으로든지 다 데이터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 시대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컴퓨테이션 사고가 적용이 돼야 돼요 음. 아, 맞죠. 제가 그, 얼마 전에 책을 낸거 아시죠 책에서 네. 제가 그러한 오해를 잡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거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특정 건물을 짓고 특정 것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피상적인 하나의 리졸트야. 근 음... 그 본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과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어, 제 이름은 따로 프라이버시다. 말씀 안 드리는데 네, 네, 네. 어쨌든 님께서 건축 디자인을 한 것과 프로덕트 혹은 완전 순수 예술, 순수 아트 하신 분 혹은 글을 쓰시는 분들이 똑같은 건물을 디자인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다를 거예요. 왜? 쓰는 랭기지가 다르거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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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이해를 갖고는 그거밖에안보여 그러면 안 되고 이게 갖고 있는 과연 데이터, 새로운 도구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창작 활동을 하고 어떻게 디시전 메이킹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친구가 지금 설계사무소 들어갔죠. 네. 앞으로 10년, 20년 설계 일을 하겠죠. 그렇죠. 건축사를 따고 거기에 맞는 포지션에 맞춰서 계속 무엇을 한다? 경력을 쌓는 거예요. 경험을 쌓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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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세상에 돌지 않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으면 회사 내 포지션에 상관없이 공부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자라나면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이 계속 자라나는 거거든 학습하고 그 관점으로 봐야지 어, 된다.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어떤 디그리로 학위로어 그건 어떻게 보면 정확, 정확히 정말 20세기적인 사고라고 생각 하거든요. 대학원 학위가 있어야 되고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친구, 제가 친구보다는 나이가 많잖아요. 경력도 네. 많고 경력도 많고 <웃음>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러한 트랩, 예를 들면 내가 학위 감투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에 대한 이런 걸로 이제 평가하는 시대는 이제 거의 저물어 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렇습니다. 제 주장 그 뭐랄까 그 기회비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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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딩을 짜라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코딩을 르히는 이유는 뭐냐면 뭐 마크 저크버그도 마찬가지고 전전전 대통령인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코딩 공부하라고 했던 이유가 코딩 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컴퓨테이션 을 사고고 컴퓨테이션 사고는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 인간이 갖고 있는 암묵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명시적이고 어떤 순서적인 그 기인, 그러니까 커진 이펙트로 그 사건, 사고를 받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테이션을 사고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문제들을 쪼개고 나누고 분해해가지고 매니지 가능한 형태로 어떤 것들이 패턴이 어떠하냐 이것들을 최상화시켜갖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판을 만든, 논리를 만드는 그 훈련이거든요. 이거는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컴퓨테이셔널이라는 사고가 들어가는 방법에서는 101으로 다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디자인 사고에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도 쭉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시퀀스가 있고 논리가 있고 커진 이펙트가 있다는 거지. 네.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컨트롤하는, 안목적으로 <웃음> <웃음> 인간의 직관에 의해서 컨트롤하는 것 플러스. 응. 플러스 그렇게 되는 겁니 개인적으로는 뭐 학업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게어 어떠한 결과물이, 결과물이 있어야 뭔가 제 포트폴리오에 쌓이고 그것이 제 경력이 또 되고 뭐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 이러한 긍정적인 작용으로 이제 될 텐데 사실 그런 컴퓨터 사고를 기른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없다면 사실 어 그게 좀 걱정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인 것 같, 같더라고요. 이건 제가.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포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디자이너기 이 때문에 포트폴리오 뭐 삶의 부분이고 쭉 하여 나가시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트라이 해보고 하면은 어떤 형식에 으 노가 나니까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제가 아는 형님이 계시거든요, 뉴욕 쪽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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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의미로 보면 컴퓨테이셔널이라는 게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코디을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디자인이라든지 <웃음> 건축에서 하는 것처럼 막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결정론 만드는 프로세스 결정을 만드는 프로세스로 나타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이제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계속 누적이 되는 거야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친구가. 설계사무소 가서 계속 건축 일을 할거 아니야. 계속 경험이 쌓인다고. 계속 그 생각들이 강화되면서 전문가가 되자는 거지. 거기에 서 네. 플러스 컴퓨테이셔널이라는 어떤 그 방법론도 우리가 어, 키워내, 키워나가자 꾸준하게. 네. 아, 그 확실히 그런. 그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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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쨌든 맞춰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컴플리트 사고를 하더라도 그 중간 중간에 이렇게 뭐랄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하지, 듣든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친구는 계속 여전히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뭔가 특정 어떤 행위로 계속 보고 있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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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컴퓨테이션한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공부 <웃음> 적용한 거예요. 근데 디자이너, 그 사람도, 클라이언트도 뭐라 못하겠지. 왜냐면 자기가 얘기한 거잖아 우리는 그걸 분석을 했고, 뭐가 다른지 패턴을 확인했고, 그것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서 디자인을뽑아갔잖아이 음. 클라이언트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따뜻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기네들이 준 레퍼런스로 우리가 뭔가 다른 걸 되게 명백하게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생각 해갖고 갔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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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시킬 거냐로 보겠죠. 도시를 네. 전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도시에 대한 컨텍트로 스이거를 읽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들 거예요. 동일한 문제예요. <웃음> 동일한 문제는 해결 방식이 달라. 내가 정치인이야. 혹은 내가 무슨 법률가야. 그러면 법률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보겠죠. 그 법률로 이걸 해결할 거란 말이에요. 음. 이해가 되시나요? 각자 네. 자기만의 문제풀이 방식들이 있는데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디자인보다도 컴퓨테이션한 띵킹은 어떻게 보면 문제를 다뤄내고 이해하는 방법이라고요 유니버스로 네. 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고 막 이런 쪽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네. 물론 이런 식으로 도 드러나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어떤 임플멘테이션 도구로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음.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이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을 그래야지 오해가 없어져요. 오해가 없어지고 뒷부분의 것들도 친구가 아직 사회초년생이잖아요. 5년, 10년, 20년 주 경력을 쌓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방안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화해가 잘 돼. 이렇게 어긋남이 없다는 거죠. 음. 네. 왜냐면 앞으로 계속 데이터가 중요해질 거거든요.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자동차가 있는데 마차를 왜 타냐는 거예요. 다 자동차 타는 거지. 예, 네, 그런 거예요. 앞으로 데이터가 나올 거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파워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잘 활용하느냐 봤을 때컴퓨터 사고라는 게 이게 이제 뿌리라는 거지 음... 사실 뭐... 말씀 듣다 보니 이해했던 거는 제가 말했던 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결과론, 결과론적인 부분인 것 같고 말씀하신 조금 더 근본적인 일, 일상 속에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친구 같은 걸 저도 오랜 시간 보고, 와, 와, 와, 그러니까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한명한명다 소개해 드리고 어떻게 보면 내 학생들이고 어떻게 보면 저도 나름대로 아, 내가 이런 길을 걸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와줬을 때아이 사람한테 이렇게 확반이 나는구나라는 데이터를 저도 수집 중인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네. 지금 친구 같은 경우도 되게 열정이 있었고 진짜 우리 그때 스튜디오 할 때도 정말 힘든 것도잘 끝까지 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관심사도 분명히 있었고 그럼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분이 더잘될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네. 이게 제 관심사 중에 하나니까 NJ, 프로젝트. 네. NJ 채널 프로젝트에서 너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딱 칼로 잘라서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음.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만약에 친구가 건축사 시험을 준비할 때도 컴퓨테이션 사고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문제들이 있거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컴퓨테이션 사고예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서 어쨌든 제가 엔젤 채널에서 오랫동안 저를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어쨌든 뭐 같은 동료로서 내가 이번한테줄수 있는 영향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컴퓨테이션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그 근데 이걸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고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확반이안 나니까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게중심을 져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 에 다른 분이 다른 관점에서 왔으면 또 다르게 이야기해요 저는. 음. 그렇기 때문에